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는거는 우리가 정말로 현대사회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 질병이라고 하면 좀 고약할 것 같고 자 그렇게 트러블 장애 응? 자 이거는 장애 응? 그 다음에 가면 어, 트러블 같은 이런 문제들이 인간에게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 그 동안에 우리 수리 사주 수리 사주는 인간의 운명을 풀어서 이와 인연법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이 수리 사주가 완성이 돼야 돼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운명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풀기는 곤란한 거다. 그지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인연법을 배워야 돼. 인연법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영혼의 인연, 인간의 인연, 귀신 인연, 이세 가지 큰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자, 영혼의 문제, 인간의 문제, 이런 귀신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연법이 우리가 풀리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장애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귀신풀이가 있대요. 이 귀신풀이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검비법이에요. 자 여기서 유검비법은 귀신이 어떤 인연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접목을 해갖고 이렇게 영향을 주고 이런 작용을 하는 자를 우리는 풀어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되면 인간인들에는 이 장애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인간 자기 요인 이 많다. 그럼 인간에게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장애 요인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뭐별 문제가 안돼 그지. 근데 병원 또 병을 고치는 거 그렇게 많이 없다. 수술해갖고 째내고 짓고 잘라내고 하는 게 잘하겠지만 은이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런 장애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장애 요인들이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될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은 장애 요인을 갖고 있는 특히, 이 청소년, 어린애들, 어린애들, 청소년, 이런 사람들의 장애 요인은 어떤 장애 요인이 많을까? 환경 적응 장애. 환경 적응 장애? 초등학교 입학하면. 아, 있다. 유치원 입학할 수 그건,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거. 환경은 아주, 에, 그거는 자기가 모르는, 모르는 것을 어떻게, 다른 분야로 떠넘기는 부분, 그런 항문이에요, 이론이에요.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장애 중에서는 이 장애나 결함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는 크게 이 크게 세 분야가 있어요. 크게 세 분야가 존재한다는 거다.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자. 그... 장애가 생기게 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타고난 운명을 알아야 되고 인연법 따되도 기집도 알아야, 알아야 된대다 그죠? 그럼 여기서 장애 요인은 이 타고난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성격적 결함이에요. 성격적 타고난 성격에 의해서 이런 결함, 장애 요인이 막 생기게 되는 거다. 자, 좀 전에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 이거는 두 번째 해당이 돼요. 두 번째 해당이 되는데, 이 환경적인 것은, 이런, 아주 부수적인 요인일 뿐이다. 그런데 이 환경은 여러 가지, 뭐, 집안의 환경, 학교의 환경, 친구의 환경, 외부, 어, 매스컴에 대한 환경,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럼 이 환경을 갖다가 환경으로 치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의 작용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디에 작용하느냐 하면, 결국은 이 심리에 작용하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 인간의 심리는 결국 행동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심리에는 이것이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명상법에서 보게 되게 되면 두뇌가 작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마음으로 이어져갖고 그것이 심리로 작용하고 행동을 옮기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타고난 이 성격적인 장애와 결함, 그다음에 환경적이라든지 자기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장애와 특성. 세 번째, 세 번째 특성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솔직하면서 병원에서 손을 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병원에 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정신과가 있지만은 이 정신과는 이 내적인 정신적 신경적인. 뇌와 신경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 장애가 이건 장애가 아니고 질병이에요 질병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정신적인 이거는 심리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이이 이 작용은 어디에 있을까? 인형법이랬으니까 기념, 영적인 뭐 작용은? 어, 이거는 곧 신의 세계와 귀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네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신의 작용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귀신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직접적인 귀신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형태로 자기가 형상화시킨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두뇌의 세뇌라는 거예요. 혹시 이해되세요? 자, 내가 어떻게 되게 되면 어느 하나의 모토를 응? 딱 설정을 해놓고 하게 되게 되면 계속 이 두뇌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잠재의식과 의식 속에서 이것을 만들어낸 의식과 자기 행동이 있끌 되는 거예요. 심리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심리하고 다른 이런 세뇌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장애를 우리는 고치는 것을 뭐랄까요? 이것을 우리는 치유라는 거예요. 치유. 그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힐링이라는 거다. 힐링은 치료법이 아니라 치유법이다. 그죠? 이거는 그러면 이런 치유법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크겠노? 그죠?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복잡다단한 이런 구조를 있는데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이것을 먼저 가르쳐줘야 안 되겠나 그죠 이것이 제일 궁금하겠죠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없이 이것을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저 아이가 돌발 행동이라든지 말도 안 듣고 막 폭력적으로 가는 것은 이네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참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것으로 치부해도 안 되는 것이요. 이것을 치료해도 안 되고, 이것도 치료해도 각각의 그 원인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분별. 자, 이것이 분별하고 우리는 분석을 해야만이 우리는 뭐가? 원인과 이유를 찾겠지, 그지 원인과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원인과 이유가 있어야 이것을 치료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질병들이 많은 부분들은 이런 질병들이 많은 부분보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종교가 엄청난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다. 이런 장애를 일으키는 것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잘못된 종교관, 잘못된 종교 이론으로 엄청난 일을 많이 저지른 거예요. 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종교가 잘못한 거는 이름하고는 달라요. 위에, 위에 두개 있는 거하고는 달라지요 처음에는 어떻게 세뇌를 두뇌가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리학에서 풀게 되면 두뇌가 세뇌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는 무엇이 이 귀신이 붙어 붙는 거야 이것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착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과 관련돼 가지고 만들어진 질병은 귀신과 연관돼 갖고 잔든 질병이 우리는 소위 말하는 빙이 신병 신기 이런게 자 그러면 우리는 대표적인 것이 이것인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몸에, 인간의 몸에 부착된 것이지만은 이것이 부착되지 않은 별도의 어떤, 별도의 이 작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네, 이때까지는 우리가 빙의, 신병, 신기에 관련돼서 이야기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무당기에만. 여기는 별도로 또 무당기가 하나 있지, 그치? 자 무당에 좋게 하고 무당기를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별도의 이런 작용하는 것이 있어요. 별도로 작용하는 거. 별도 작용하는, 응? 작용하는 것은 우리는 타고난 이거예 인연법에 있어. 타고난 인연법에서 별도로 작용하는 것이 있어요. 이저거 이거 하고도 상관없이 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별도의 착용 이것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유검 비법 중에서 우리가 풀어내는 요인들이에요 자 사람들 을 보게 되면 완전히 빙의돼 버리면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쉽기가 더럽으면 인간이 어떻게 통제도 안돼자 그러나 이렇게 별도의 이것은 뭐 가르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부터는 뭐 가르칠 수밖에 없네 뭐 자꾸 물어다니까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자, 별도의 작용에서 이것이 우리는 유금 비법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나가는 그런 방법이에요. 오케이? 유금 비법.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웃음> 나 지금 감당이 안 된다. <웃음> 자, 수리사주부터 인연법의 기심풀이법에 이어서 이것을 풀어서 우리는 유금 비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다 이.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격 애들은 어린애들은 이것이 어쩌면 처음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두 번째는 젊은 애들은 어떻게 이 세뇌라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예를 들어보자. 하나만 예를 할게요. 엄마가 만일 교회를 가고 엄마가 만일 절회를 가고 엄마가 종교에 가게 되면 아기를 자꾸 데려가는 거 애기를 데리고 가는 거는 그거는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애기는 벌써 세뇌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들이 우리가 뭔가 바라게 되게 되면 어른이 됐을 때는 내가 힘들 때 뭔가 어지하고 싶어서 이 종교를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애기들은 어떨까? 어릴 때부터 하게 되면 이 두뇌를 갖다가 어떻게? 비는쪽으로 기복으로 이 두뇌를 세뇌를 시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은 절대로 이 종교에 머뭇개입시키는 것이 절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면 이 세뇌되어서 청소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원인의 절반은 이 종교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인자는 부모들이 절대 데리고 가지 마야 돼 종교에는 종교는 미성인자들은 종교를 믿었으면 안돼 믿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오라 소리 하면 안돼 그리고 성인이 돼 갖고 자기 판단력이 있을 때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든지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든지 뭔가 목표가 있든지 이럴 때 가는 것이지 미완성되어 있는 두뇌야. 여러분들 생각해보자고요. 이것이 두뇌가 아주가 형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지하게 만들게 되게 면 누구의 어지하겠나? 자, 교회 가게 되면 하느님인데 어지할 것이고, 주래 가면 부처님인데 어지할 것이잖아, 아기들은 그럼 어릴 때부터 어지하는 것만 피한 거야.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고, 애기들 갖고 친구들한테 사울을 한다든가, 공포에, 그러니까 왕따가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어지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죠? 어지할 수밖에 없겠지? 그럼 누구인데 어지할까? 엄마인데 어지. 엄마가 저 가서 어지했는데, 엄마가 저기 가서 어지를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애기는 어떻게, 엄마를 믿겠나? 이런 것을 믿겠나? 당연히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어떤 작용이 하겠나? 내가 어식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식쪽으로 작용을 해서, 나는 바로 어떻게, 뭔가, 어지하는이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뇌가 되는 거예요 세뇌가 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자 예를 들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신의 이 작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의 귀신의 세계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은 내가 네좀 도와줄게 자기가 망상을 만들든지 헛상을 만들든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네좀 도와줄게 하게 되면 이 아이가 받아들이겠나 안 받아들이겠나 뿜빌리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록할 때 항상 보기 되면 어떻게 성령이 어떻고, 부처님이 어떻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고, 좀더큰말 하잖아. "넌 니 도와준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고, "하느님 어디 있죠?" 없잖아. 종교라는 것은 이 절대적인 존재는 절대 아무 데도 없어요. 인간이 아니다는 거다.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절대적인 종교는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은 하느님은 없잖아. 천지 천지 뭐고 천지신명 천지신명이 어딘지 모르잖아. 부처님이 어딘지 모르잖아. 그럼 옥황상제가 어딘지 모르잖아. 그러면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을 넘어서 갖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절대적인 존재를 우리는 신으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죽어갖고, 천도가 안된 귀신을 신으로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 본 거야. 이것이 바로 세뇌가 된 거야. 그러면 덜썩 안게 되는 거야. 안 오면 어떻게 해? 그것이 내 머릿속에 잠존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이 세뇌된 것이 귀신의 작용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 이 내식이다, 이게. 내식에 어떻게 청척을 하면 빙기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이 몸에 몸에 귀신이 붙어 보면 신병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내 귀에 왔다 갔다 해갖고 귀의 흐름을 타고 움직이게 되게 되면 신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이거는 몸에 붙은 것이지만은 이거는 몸에 붙은 것이지만은 몸에 붙지 않고도 작용하게 되는 거야 주변에서 맴맴 돌면서 자 예를 들면 예를 들게 되면. 내가 몸이 아프다 아픈데 내가 옆에서 부축해 갖고 누가 병원에 간다고 하네 보자고요 내가 이 몸이 아픈 사람을 부축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부축하는 것이 신이라 신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신 아닌 옆에 있는 사람은 뭘까? 이것도 한 신이라는 거다 그러면 그것이 이 바로 우리는 그 사람은 힘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힘에 의해서 그러면, 애기들, 지금 우리가 하다 보게 되면, 애기들, 음, 멘토링을 위해서 젊은 아이들이 많이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래요. 내, 나도, 응, 어? 대학교부터, 그 젊었을 때는 나안 갔지만은, 이 대학교부터 이 종교의 길을, 뭐, 엄한 종교의 길을 다 갔잖아요. 그치? 엄한 종교의 길을 다 가다 보면, 미성년자들은 이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모들은 종교를 종교시설에 종교행사에 참여 안 시키는 것이 부모로서의 최고의 교육법이에요. 왜?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분별력그거가 가서 출세한 사람도 있겠지. 그지?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작용이 심한 사람들은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뭐 모든 사람이 거기 다 작용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 뭐 종기에 좀 빠져야 돼. 미신인자는 무조건 종기에 가지 마야 돼. 부모가 절대 다르고 다니는 거 아니야. 뭐 아, 나도 그래 자기가 성년이 돼갖고 올바른 분별력이 있을 때 그때부터 가야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 갔으니까 그 청소년들이 이 작용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지금 안보면 중고등학교 가게 되게 되면 많은 퍼센테지들이 이런 신적이 문제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된 학생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야. 그러면 내가 무엇이 나쁜 짓을 했고 무엇이 좋은 일인지 구비를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신이 작용한다면 종교와 연관이 돼있다 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노? 신으로 가는 거지. 빙의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학적으로 풀다 보니까 심병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지? 이거는 자폐증이다 어떻게는 우울증이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야. 그럼 우울증 환자가 생각해보자. 우울 정말로 우울증 환자가 이게 자살을 하고 막 이렇게 하겠나? 밖에 나가지도 않는데 언제 자기가 약 사와가지고 약 먹고 내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나? 그러면 그거는 다른 힘의 작용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갖고 뭐 요새 문제가 된거 있지 자살 동호회 같은 데서 자살하는 방법도 논다고 해서 고막 테리 방영하잖아. 이것은 어떻게? 그게 처음 다 마법에 걸린 거야 세뇌돼 갖고 이 귀신이 자기 시감이 오는 거야. 그러면 사람인데 이런 작용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작용이 강하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면 이 조금만 해 주는 사람도 있어. 요 그지? 그럼 조금만 응, 작용을 잘안 받는 사람은 벗어나겠지, 벗어날 수, 쉽게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작용이 강한 사람은 그 쉽게 못 벗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집착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공간에, 직업에,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우주과학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천문학자들, 전문학자들 우주학 하는 사람들이 빙의 걸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다. 자살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딱 가다보게 되면 우리 연예계통에, 연예인계통에 여기서 마법에 걸린 사람도 또 굉장히 많아지는 거야. 왜?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방지해야 된다. 젊었을 때 방지해야 되는 거야. 나 들어서는 뭐못 고치는 거니까 고칠 수 있는 수면 있고 없을 수면 없는 지만 젊은 아들부터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안 되겠지. 그제?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들을 어떻게 종교와 동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서 지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종교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모든 데서 이 기복이라는 거다. 기복. 기복 때문에 이 전부 다 세뇌가 돼. 기복이 세뇌시키고, 세뇌가 귀신을 붙이는 거고, 귀신이 어떻게, 결국은 빙의, 신병, 신기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젊은 애들은, 젊은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가 교회 데리고 가지 마. 나 절에 데리고 가지 마. 그 다음에 산에 데리고 가지 마. 왜? 이 아이가 두뇌가 세뇌되게 되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야. 이거. 두뇌가 세뇌되버리면.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것을 우리는 한데, 우리는 성격도, 심리도, 귀신도, 이런 세뇌가 있는데, 이 세뇌 부분들은 우리는 명상법에서, 어, 앞으로 막 강좌가 계속 진행될 거예요. 이 세뇌 부분에서 할 것이고, 귀신은 우리가 다른 데서 풀 수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격은, 까 그러니까 심리는, 이거는 복잡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심리학과 가봤지만은 얼마나 심리가 복잡하다고 답도 없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나 거기 보면 범죄심리부터 시작해갖고 얇은 심리들이 있지만은 이것을 우리는 하나씩 풀어가는 그 방법이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귀신풀이래 그치? 자 그러면 이 귀신풀이법을 육은비법을 해야 되는데 이 귀신풀이를 하려니까 이 인연법은 알아야 되잖아요 귀신하고 인연이 있어야 어떻게 될 것인데 인연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연법이 어떻게 정리되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해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 아니 모른다.